오월 28일 목요일 6시 38분이고요. 언니랑 순두부찌개를 먹어가지고 저녁은 오트밀 참치 계란죽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 돼요? 같은 리나할 때가 아닌데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. 지금은 두시고 어, 저 오늘 당근마켓 거래할 거 있어서 지금 나갈 건데 어, 집에서 거기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밥풀이랑 산책할 겸 왔다 갔다 걸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.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. 이거 힘들어.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날씨 더운 거 생각 못하고 오늘 당근을 3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밥풀이 혼자 두기 좀 그래서 데리고 나갔다가 왔거든요 혼자 갔으면 버스 타고 갔을 텐데 갑자기 밥풀이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다가 2시간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 중간에 멈춰서 서서 커피 다 마시고 왔고 당근 한건 이거예요. 제가 이책 예전에 읽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책인데 이 소설 배경이 청파동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 청파동에 제가 좋아하는 서점에서 김호연 작가님 모시고 북토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된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불편한 편의점 이 책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 주다 보니까 누구한테 빌려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빌려 빌려 준거 같은데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어제 당근으로 급하게 거래해 가지고 산 거예요. 이단 저는 저녁 때까지 이거 먹고 좀 쉬면서 오늘 저녁은 돈가스 김치나물 뭐 이거 이거는 170도 13분 어 근데 하나도 뭐또 하나도 없어 친구 음... 응, 은재를 세보려고 아! 그런거 없고 저연를 했지? 나연이랑 손이 날 못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무 겠한 동안 <목소리> 겨울에 지영이현이요네 이.. 이건도 모셔야겠다 네. 아, 다 운동 뜨거운 거쿠야아야 김치전 타었야 김치전 타쿠야. 김치전 타쿠야. 김치전 타쿠야. 김치전 타가야 김치전 타쿠야. 김치전 타쿠야. 김치전 짠! 오늘은 엄마가 반찬을 많이 해놓아가지고 원래는 다른 거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내일 먹고 오늘은 밥이랑 반찬들 먹으려고요. 반찬은 감자볶음, 고구마순,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실파 이렇게 볶아 놓은 거고 이거는 오징어 추무침이에요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분약밥. 잘 먹겠습니다. 푸시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음. 음. 음. 음. 너 밥풀이랑 산책나가는 소감이 어때요? 그래요 그래요 <웃음> 밥풀아 넌 어때? 要冲锅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. 어? 섞으세요, 앉아서. 드세요. 어, 예쁘네. 어깨 아까운데. 드실 거잖아요? 네. 뜨거지러 다니고 하늘 다 어떠세요? 으, 맛있다. <웃음> 오늘 편집을 다못 끝냈어가지고, 지금 편집 끝내고, 예약하고 있어요. 근데 지금 계속 오류 나가지고 카페 BGM 때문에 저작권 계속 걸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수정하고 있어서 카페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대충 어제 그 나물에 비벼서 먹고 있어요.